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 이제, 이게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아주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그림이죠. 직원은 고객한테 이제 상호작용 마케팅을 하고, 이제 회사가 직원한테 내부 마케팅을 하고, 이제 회사는 고객한테 외부 마케팅을 한다. 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건데, 자, 이게 회사와 상사와 직원 사이에 이제 서로 마케팅을 그러면은 고객을 왜 위하는 마케팅을 못 하나. 서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사의 입장에서 직원한테 맡기면 은 직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예술가의 마케팅. 맘대로 한번 벌려보는 거죠.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닌데. 에, 그거 가만놔두긴 불안하죠. 직원의 입장에서 상사는 어떻게 하느냐? 목표 달성을 위한 시키는 대로 마케팅. 군대식 마케팅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군대보다 더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뭐 공공조직 같은 데 보면 은야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같은 거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마케팅 해가지고 되는 게 없죠. 결국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하게 되느냐? 직원은 상사를 고객으로 보고 보스의 만족을 위한 정치가의 마케팅. 유권자는 어떻게 되든 일단 공천을 따야 되잖아요. 공천 따기 위한 마케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진짜 고객한테 가려면 항상 상사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완벽한 답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최종 고객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데 눈앞의 고객이 최종 고객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눈앞의 고객은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고객의 성공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고객을 1차 고객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